안녕하세요. 어, 이게 여수 돌갓인데요. 이 여수 돌갓이 이렇게 쏘는 게 강하고 확실히 맛있더라고. 그래서 돌갓 김치 좀 담으려고요. 어, 여수 돌갓. 여기가 좀, 이제 간이 좀 빨리 안 되니까 약간 칼집을 좀 넣어줘야 돼, 이렇게. 이거 살라고, 여수 가서 살라고 응. 몇 군데로 댕겼어. 다른 데안 팔아요, 이게? 없더라고, 별로. 없어. 어, 근데 한 군데 있는데 여수 갓이 아니야. 소르는 물에 두번 희쳤어 이게 뿌리 쪽에 얘는 이게 중기 쪽에는 빨리 안절러지니까좀 소금을 좀 넉넉하게 소금은 종이컵을 하나 정도 물을 좀 뿌려줘야지 숨이 빨리 죽는다고 이렇게 놓고 오이를 길게 할 거야 이 가운데는 씨 있는 부분은 이렇게 딱 발간해야 돼 여기기 때문에 빨리 좀 오이가 물넣 수가 있어 많이 났다. 먹어도 돼, 이거는. 먹읍시다, 맛있게. <웃음> 비벼가지고. 먹읍. <웃음> 또 소금은 약간 이렇게 절거져. 끝. 이렇게 절거졌어. 이렇게 한 번씩. 두 번씩 쳐갖고 절거였으니까 한 번만 쳐주면 되지. 이거는 이거는 이거 뭐지? 갓. <웃음> 갓. 이거는 어이. 오이도 이렇게 절거졌어요. 갓이 응. 여준 줄 알았네. 갓이 여준 줄 알아? <웃음> 갓, 갓 말이 안 나와가지고 요주말이 나오잖아. 고추 이게 30분 전에 이렇게 물에다 끓여놨어. 약간, 약간 너무, 너무 많이 불어도안 좋으니까 이 정도 불어도 괜찮아요. 물 딸고. 잘잘하게 좀, 좀 잘라야지. 넣는다 이거 믹사게 음. 음. 여기에는 배를 자, 배. 배는 안넣고 이번에는 무만 무만 조금 넣을거야 가시 톡 쏘는 맛이 좀 강하게 먹기 위해서 어, 배는 음, 생략 배새 양파 양파 중간 하나 정도 넣으면 될것같요 연근두어아 양파구나 음. 여기는 이제 항석어 항석어를 좀 넣으려고 맛있으라고 이 가시니까 가에는좀 젖국이 좀 많이 들어가야 더 맛있거든 음. 항석어 좀 넣고 멸치액젓 이쪽이 멸치액젓은 좀짜 그래서 조금만 넣어야 돼 먹어보고 지금 싱거우면 좀더 넣더라도 한 80ml 정도 간다 아, 여기 죽을 놈죽 내가 깜빡하고여기다 죽을 안 넣었네 국물이좀들어가야갈리는데3 0 0 m l 정 도가라? 다 have two guys, 음, I 아, 가지고 물기 없으면 금방 들어 u 는데정말 a v e two guys. I have two guys. I have two 네 버무리면 끝나요. 고춧가루가 이렇게 갈아졌어. 깨, 깨는 또 듬뿍. <웃음> 마늘, 생강은 반 숟가락. 고춧가루. 갓김치는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도 이게 다시 색깔을 다 죽여가지고 아무리 많이 넣어도 안 빨개. 설탕은 조금만 하나만 이거만 넣죠. 다 매워. 여기 쪽파, 쪽파 한, 예. 반주먹 정도 넣고. 많이 넣어도 상관이 없어, 쪽파. 버물로 지금 하면 돼, 이렇게. 얼마면안 되니까, 조금이니까, 버물리기 쉽네. 와, 매워. 엄청 맵다. 왜 이렇게 매운 거야? 고춧가루가 매워서 이래. 아, 맵다. 음, 이게 청양고추 갈아서 해가지고, 금고추를. 어? 아우, 매워. 좀 먹어볼까? 아우, 매워. 후, 매워. 눈을 뜨시고 없네. 음. 음. 간이 맞았어.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해가 파하고, 파도 넣고, 오이도 이렇게 넣고 해서, 먹을 때, 같이 이제, 가다고 같이 먹으면, 오이가, 오이도, 이 오이에가 이 갓, 톡소는 맛이 배가지고 아삭아삭하니 오이도 맛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이를 이렇게 길게 했네 오이 음. 이게 들고 이렇게 비어먹으면 돼 <웃음> 음. 길게 담근 오이 또 처음 보는 음. 이밥 길이가 길니까 오이도 길게 음. 했지 오우 엄청 매워 가신지 야, 가신지 오이인지 잘 모르겠지 음. 응. 쪽파가 더 많아야 되는데 좀 적네 쪽파가 온다 옮겨서 고추랑 파랑 같이 이렇게 그래서 보통 갓김치는 이 파하고 쪽파하고 이렇게 담는데 이번에는 이게 오이하고 이렇게 좀 담아서 또 먹으려고